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, 오늘은 소니의 네이티브 닷렌즈 50mm f1.8 렌즈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트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 렌즈는 소니 유저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없어요. 일단은 단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캐논이나 니콘처럼 10만원대가 아니라 20만원이 넘는다는 점. 두 번째, 20만원이 넘는데 캐논이나 니콘만큼의 50mm 점팔 렌즈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. 세 번째는 55mm 짜이즈 렌즈가 소니한테 있죠. 그 렌즈를 거의 다 50mm 화각대에서 구입을 하시는 편이 많은데 음, 저도 그걸 구입하고 싶었어요, 사실. 제가 겨울에 이 소니 알파 세븐 마크 3 그리고 네, 이 탐론의 2 8 7 5 표준 줌 렌즈를 구입을 했어요. 이걸 하니까 300만 원이 넘잖아요. 그래서 단렌즈를 사고 싶지만 제 예산을 초과했었거든요. 사실. 그다가 <놀람> 55mm를 살 돈은 없고. 50mm를 그때부터 찾게 됐습니다 유튜브 후기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는거예요 사지 마라 이미 또산 분들은 내가 팔게 된 이유 이런 이야기밖에 없고 해서 안 살까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렌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이 50.8 렌즈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게 AF 때 워블링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이 공간 안에서 여러 피사체를 잡아서, 그러니까 AF 속도를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여러분 어때요? AF도 거의 다맞고 있거든요? 사진에서는 이 정도 속도가 나요 그냥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네, 이 정도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펙의 렌즈와 바디를 사용하신 분들한테 는 상대적으로 너무 안좋다 이럴 수 있고 또는 이 렌즈 이 소니 바디를 사용 안하셨던 분들이나 좀 AF가 안좋았던 바디나 렌즈를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어 괜찮은데 라고 하는 주관적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쓰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불만 크게 없거든요 가격 대비 더 좋은 렌즈 쓰면 쓰겠지만 저는 이 속도로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찍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관적인 자기의 관점을 같이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칸트 였고 오늘 리뷰도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.